영역표시하고 여기는 분명히 가면 안 되는 곳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치즈탈출 2가 나왔어요 제가 알수 없겠지요? 아또 어떤 주새끼들 같아서 저를 힘들게 할지 제가 한번 멋지게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뭐해? 뭐 스토리! 오 스토리가 있어요 자 달이 떴습니다 과연 2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상 소리 들정도 벌써부터 무서워요. 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 음, 로이한 달콤한 정도 냄새 정 어! <웃음> 반갑다, 반갑다 이 여전히 무섭구나 어, 정도로 이 치, 도 내 치지마 내 치지마 이거 어떻게 다 아아!! 치 무서워요 게생기다기다기다가워가아죄송해아저인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웃음> <방가워. 웃음> <웃음> 하다보니까 너무 여러 재미로 해서 인 한번 해 해보고... 정말 무 <웃음> 저리 가! 저리 가! 아, 일단 올라가고. 뭐지, 이거? 점 뭐지? 어디로 갈 거야? 어? 어, 여러분, 치즈! 치즈 먹고요 키. 키 획득했습니다. 자, 나가볼게 어, 자. 에이 진짜, 에이 진짜, 진짜, 야. 와, 대박 게임이다, 이거. 뭐, 또, 나..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소리 난다. 어, 치즈, 또 하나. 치즈, 획득. 어, 오케이, 옐로우. 아, 판자 구하고.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겠죠? 몇 개, 판자 구했으니까. 어, 어, 아, 어, 아, 아! 야, 운동 여기다 해야 거 아니야! 오케이, 네 개. 오케이, 치즈, 다섯 개. 아까 거기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어? 자, 레드키도 하나 획득. 자,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 길을 몰라서 그래.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대오아 오대 아대오아 오대 아대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 오대 아대아 오대 오대 오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오대 와, 다시 시작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일단 쥐 소리 안 들리고 빨간 키. 아가 빨간 키. 어 치즈, 치즈를 계속. 오, 치즈 다 찾았어요 지금 여러분 네 개만 더 찾으면 돼요. 쥐, 쥐, 쥐, 쥐, 쥐, 쥐, 쥐, 띠, 띠, 띠, 띠, 저리가. 놀래셔놀래셔 놀래쇼. 뭐라라? 안, 못, 어, 어, 어, 어 여러하지어어지답해 <웃음> 다시 시작할게요. 안 가본 대로. 들어가! <웃음> 빨간색 문! 들어갔다! 오케이. 드디어 빨간색 문 찬스 들갔다 오케이. 1, 는 뭐야? 2, 3. 1, 2, 3, 4. 79 아니야 4 129734 129734 129734 129734 찾았어요. 저는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죄송에 죄송한데... 갱! <웃음> 어... 어... 어... 참... 아! 아! 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찾았어요 여러분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이 녹색키! 판넬 갖고 와야 돼 또? 여기서 판넬을 얻고 이렇게 3번 판넬 들고 딱하고 그러면 앞에 녹색키가 짠! 떡똑이떡똑이떡떡이 오케이 여기에 보면 녹색방이 있지? 녹색방 그렇지! 됐다! 녹색방 슈아우떡 똑똑해 왜? 왜? 왜? 왜? 왜? 어? 음. 뭐, 지 뭐, 뭐지? 뭐지? 어?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볼게 마지막 두개 남았는데, 어디로 가지? 어? 마지막 하나! 와, 이걸 내가 왜못 찾았었지? 자, 이제 하나만 찾으면, 챕터 2를 완전히 깨게 되는 거죠. 파란색 키는 어있어 첫째. 아! 아, 이렇게 돌아버리고. 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정말 싫어. 완전 싫어, 진짜. 완전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 이 진짜 너무 신다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난못 지나간다 아! 아, 아 형! 아형아 아, 찾을 수가 없어 파란색 어있냐고 와! 어? 아! 뭐야 <웃음> 잠깐만. 야, 이거 얍사반 얍삼한... 진짜 니들 너무한 거 아니니? 여기다 아, 파란색! 들어왔다! 디찾다 우와, 우와, 여기를 어떻게 가라고? 오이자, 오이자, 오이자, 오이자! 오뭐오너 오! 오! 뭐야 오! 오! 오! 됐다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떻게 된거지? 아! 켜졌다! 켜졌어! 켜졌어! 켜졌어! 켜졌다! 와! 됐어! 됐어! 됐어! 어떻게! 어디로 가야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여러분!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슈! 다 왔어요 여러분~~ 디뎌 여러분! 잘 깼어요~~ 확실히 1보다 2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안녕 자코북이는 끝!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겁나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게 또 어, 챕터 1에 비해서 머리를 좀 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북이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